고. 차다 퍽! 았다 와 뭐야 아, 안돼 그만 에리온 아이고 뭐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한번더 하면 돼. <웃음> <웃음> 哎呀哦 h oh, oh, oh, o 没事。 아니 이게 왜 저거? <웃음> <웃음> 딱어봐 나도 이걸 그냥 봤네 오 깜짝아 이거 좀 잘하는데 Hey. 나이스. 아, 슬아슬했다